7 0 0까지도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대개 펭귄치 하면 한6천 정도? 그러면 이펭소에서 평, 평소서한6천 아, 정도, 이렇게. 한번 땄어요, 1화방. 네. 예, 예, 밑에 게 2화방. 아, 6동이네 지금. 네. 예, 여 3화방. 이화방 네. 예, 그리고 4화방. 여기 4화방? 엄청 비네. 어. 여기 어, 5화방. 5화방. 5화 6화방. 6화방. 7화방. 7화방. 7화 8화방. 구화방이 올라오잖아요. 구화방 올라오 네. 이게 성장이 제대로 되고 뿌리 관리를 제대로 하니까 병의 층이도 안 나들고 네. 이렇게 깨끗이 이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요. 어. 어 그, 그래서 올해는 뭐 전혀 일반 뭐 병충약 철철하고 없었지. 이게 퍼스미컬이고요퍼스미퍼스미컬 음, 퍼스 이게 미생물하고 굉장히 좋다 해서. 네. 가루예요. 네, 가루예요. 오. 네, 저는 전남 화순에 한 토마토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올해 기후변화로 아주 이 작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토마토 농장만큼은 이렇게 토마토 농사가 잘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렇게 됐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음.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좋은 상태예요. 지금 이때까지 내가 아마 한 중에 아마 근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도 같은 농가들이 와서 보고는 이 안에 아우 우수 뭔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재어놨냐요 지금 8화방째 그냥 방체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야 지금. 아. 네. 앞으로 2 3회방더 올릴까 해요. 아. 보통 우리가 일반 농가에서 보통 7화방, 8화방에서 끝나거든요. 네. 이렇게 격심을. 근데 우리는 저는 몇년 전부터 이렇게 한1방까방까지 유지를 했어요. 왜냐하로 예, 뭐 이렇게 수확기가 너무 짧아지라고요기 환경으로. 옛날에는 7월 초순까지 땄는데 요걸로는 몇년 전부터는 뭐 6월 말, 그러 그러는 5월 말까지 이렇게 수확이 끝나보더라고요. 음. 그러면 한 달, 두 달이 공간이 있기를, 그러면 이거 안될것 같아서 좀 힘들더라도 하방수를 늘렸어요. 그럼수확도더 나오고, 어, 그, 더 낫더라고, 소득되고. 음. 그래서 이제 시바방 쪽으로 기준을 두고, 이렇게까지 이제 농사를 지고 있죠. 이거 1화방. 여기방 따, 따, 따, 따, 따. 한번땄어요 1화방. 네. 어. 그리고 요거 2화방. 요거 2화방. 밑에, 밑 2화방. 네, 아, 있는 3화방. 그게 방 네. 4화방. 4화박, 옴 죽이네. 어, 이게5아박5아박 6화박. 6화박. 7화박. 7아박 8화박. 9화박이 올라오잖아요. 9박 나오라고. 와. 이게 꽃대도 좋고, 꽃도 활짝 이 펴지고, 그런 것이, 이게 성장이 제대로 되고, 뿌리 관리를 제대로 하우니까, 병의 층이도 안나달들고 네. 이렇게 깨끗이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요. 어, 어, 그, 그래서 올해는 뭐 전혀 일반 뭐 병충약을 칠필가 없었지. 아... 어, 이렇게 좋는데 괜히 또 약해나 입으면 안 되고. 입도 그렇고. 또, 에, 다 정상으로 아주 상 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화방도잘 빠지고. 주위도 아주 튼튼해요. 보통 현년마다가우리 내가 펭귄치으로 보면은 일작게 한 2,000, 3,000, 네. 그 판매 가격이 네. 그러면 두 번씩 하거든요. 네. 그러면 자화를 하면은 5, 6천 네. 정도 그렇게 수확을 하더라고. 더 뭐, 이제 7천까지도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대개 펭귄치 하면 한 6,000 정도? 그러면 이평수에서평에 펭수에서 6,000 정도 이렇게 판매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이라고 봐야죠. 0 평이 에요 600평? 어, 600평. 600평에 어, 600평. 6 예. 시세는 요새는 굉장히 어. 비싸요, 지금. 키로에 만 원도 가고 려래요 지금. 키로에 바로? 응,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미기 농약생에서 퍼스비 칼. 네. 그 미생물을 어, 권을 하더라고요. 한번 요거 한번 뿌려보라고 그래서 내가 정식하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그놈하고 좀 약간 미랑 원사하고 섞어서 한번 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좀 며칠 지났더니 좀 약간 이게 생육 상태가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 언제, 얼마큼 치셨어요? 금년 1월 26일 날 정식을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바로 정식 후에 그놈 한번 치고. 네. 그래서 이제 또한 20일경에 개화가 되고 뭐 일화방, 이라방, 일화방이 이제 그렇게 올 때게 약간 그때 보면은 되게 이 장물들이 막 세력이 딸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네. 꽃이 피고 이맺 열매지면은 또 그때 한번또그 간주를 넣어줬어요. 이게 음, 퍼스, 퍼스비컬. 퍼스비컬 이게 a l p e r 고 i c 퍼스 Persical. Persical. p e r s 아마 혼합탕에다가 해서 간주로 한번 s i 고요 가루예요. 네, 가루예요. p 이 안에가 이제 미생물 개놈이 처음부터 뿌리로 이거 이제 양의 괴지로 막스에들어서 이것이. 이게 어떤 미생물입니까? 이게 지금 밝은을 촉진시키는 미생물이 주제고요. 네. 그리고 생육을 촉진시켜주고, 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이한 다음에는 숲기 단추그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죠. 지금 기존의 미생물들이 지금 밝은제가 따로 있고 생육용이 따로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이렇게 밝은과 생육과 그다음에 조기 수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 찾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퍼스피컬이는 제품을 제대로 접하게 됐습니다. 다른 그 제품들도 저는 그미랑원사 쪽으로 네. 주로 농사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네. 일반 농약거든. 이 쪽에서 아마 기본적인 모든 것은 이게 아마 받쳐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퍼스피컬 이런 거기다 같이 이렇게 섞어서니까 더 업그레이드해가고 아마 작물이 어, 아유,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퍼스피카를 어, 처음 접한건 작년 작기 였습니다. 네. 근데 네, 앞에 계신 안사장님께서 그때 작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갈아엎어야 되냐, 새 모종을 다시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비료로 살려서 끌고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실 때 제가 퍼스피카를 접하게 돼서,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시죠 사장님. 그래서 3 0 0평에 관주를 하나씩 했는데 그 작기를 끝까지 완료하고 수확을 다 하셨어요. 음. 그걸 계기로, 아, 이 제품이 효과가 있구나. 아, 그동안 다른 많은 제품들을 접해봤지만, 이 정도 수세 회복을 하는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때 확신을 갖고, 이번 작기에도 제가 추천을 하게 됐죠. 솔직하게 어떤 물질이죠? 미생물입니다. 아, 미생물? 네네. 근권에 이제 생존하는 미생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게좋습 아, 아무래도 미생물은 기본적으로 연면시비보다는 관주를 권장드립니다. 근권에 묘물면서 계속 배양이 되고 이러니까 관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 퍼스피카 쓰셨는데 이 토마토 뿌리나 이런 게 조, 좋아하시나요? 그러죠. 그 뿌리가 원래 생물은 뿌리가 최고 중요해요. 이게 뿌리가 좀허설해보면은이 토마토 자체가 시들어 버려요. 이게 모든 작물은 아 뿌리가 관리를 잘해야만 이렇게 이 전작기를 무사히 하죠 그러나 뿌리가 푸실하거든요 계속 막그 여러 가지를 막쳐야 돼요 그걸 살린다고 누네 일 겁니까? 하얀 겁니까? 스페인 지사 겁니다 아 스페인 식품이에요 예. 예예 어... 스페인도 위생물 쪽에 발달되어 있나요? 많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농업 분야 적인 아마 저희도 많이 발달된 나라지만 스페인도 아주 농업 선도국으로서 이런 농업 분야 비료라든가 이런 미생물 쪽이 많이 발달된 나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어떤 작물에 사용면드니까 모든 작물 다 사용합니다. 아 모든 작물 예예. 생육 중에 저희들이 이 자주 쓸 필요 없습니다. 한 20일, 15일에서 20일, 2, 3주 간격으로 한 번씩만 쓰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아마 거의 하다 보면 한세번 정도, 네번 정도 쓰면 아마 수확이 다 끝날 겁니다. 이거 지금 100g 짜리인데 이걸 네. 하나 가지고 보통 하우스 소경 기준 있을 때. 네. 토경 기준 했을 때 200평에서 300평 정도 이게다 들어가게 만들면 됩니다. 연민식에도 마찬가지고요. 물100 정도 타가지고 연민식에도 되는데 양액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적용해 본 것과 500평, 600평을 해도 효과가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것에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미생물이 토양 속에 잔존해 있는 선충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데 토양 속에 그 선충이 나오는 문제들이 연작으로 인한 그 선충이 나오는데 선충을 이걸 갖다 없애주는 방지 역할도 해 주는 미생과에 같이 겸해 있습니다 이건 최종 평가는 소비자가 사용해 보시고 저희들 평가해 주시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Here we go.